접착면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래 쓰는데요. 가급적이면 돌모양이색 돌과 색감이 비슷한 모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모래를 사용합니다. 다시 로빙을 애니멀로우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항은 10분... 정도 10분 정도 손쉽게 수초왕 세팅할 수 있는 어항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DK를 한번 불러서 어떻게 세팅되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 나와주세요 일단 DK입니다 어,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빨리 했다 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해봤자 30분이 안 걸리긴 해요 솔직히 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게 그냥 유목 드러내고 수초 뽑아내면 되는 진짜? 어항이에요 25수도 쉽고 음. 없기도 쉽고, 컨셉 바꾸는 것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선호하고 추천하는 건데, 일단 이런 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목들만 잘 구매를 하셔도 웬만한 구도는다 나와요. 유목이 한 90% 이상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실 때 삼각구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걸 그려보지는 않고, 세팅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뭐, 이게 완벽한 삼각구도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도로 세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세팅하실 때, 여러 가지 잘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처음에 먼저 따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채택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잘한 레이어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냥 보기 안정적인 레이어라고 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대여섯 덩어리 돼요. 어, 이 곡이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섯 개 정도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세요. 아 요거, 요거 요렇게 합치면 이런 어항을 할수 있겠구나 이 세팅할 수 있구나 아, 네 이렇게 아, 네. 아, 네. 하시고요 어 수석은 풍경석을 썼습니다 네, 음. 저는 소일이 좀 인상적이에요 처음 보는 소일이라 음네 네. 브라운 계열의 소일을 좀 달아봤습니다 아, 네 브라운 네. 계열을 네. 좀더 네. 파릇파릇해 파릇, 보이거든요 이런 수석 없으니까요 제가 좀 브라운... 많이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이이 이 수초는 지금 헤어글라스들 인데요 <웃음> 그러면 퍼지겠네요? 예, 네, 근데 와. 일부러 조금 제가 생각한 연출이 있어, 있어서 예. 이렇게 일부러 뭉치로 조금씩 심어봤습니다 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심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자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기를 해서 했었는데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압이탄에 들어갈 거고요 음. 조명은 이걸로 안 돼요 이거는 수초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아무리 기본 수초 드리더라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잠시 설명드릴까요? 진짜 기본 수초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아메리칸 워터 스트라이프라는 애들이고요. 이 그물망 같은 잎사귀가 자라면서 조금씩 쫙 퍼져요. 그럼 여기 조금씩 덮히거든요. 전덮인다는게 이런 게 퍼지는. 안 아니요. 거의 붙지는 않고 네. 그 위로 이제 그림자 같이겠죠, 아, 그림자가 지겠죠, 이렇게. 그림자. 네, 워터 스트라이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경은정경 포인트 포인트 정거로는 미니 헤어글라스고요. 그 다음에 중경. 중 수경으로 포인트 준 것들은 아마존 소드입니다. 기본. 음. 에키노도로스 아마존이죠. 아마존 소드가 이렇게 까지나와 있고요. 요 뒤에 키큰 애들. 요 키큰 애들 보이시죠? 이거는 자이언트 하이그로필라예요. 음. 네. 그래서 요 자이언트. 네. 라지 하이그로필라라고도 하고 아, 자이언트라고도 하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음. 네. 두 요건 뭐죠, 이거? 아, 이건 다른 거가 있던 건데. 볼비티세요. 음. 볼비. 볼비도 잘 자라면 여기 쫙 점령을 할 거예요. 음. 했고요. 레인모들이 메인이 수저다 보니까 내부 여기 수류 외에 수류 모터를 하나 더 달았어요 보이실까요? 수류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타고 놀수 있도록 주로 여기로, 여기서 놀겠죠 어. 음. 네, 앞으로 안 놓고 비료는 딱히 안 깔았어요 음. 쉬운 수저들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정경 같은 것도 딱히 바닥 저면 비료빨 를 없이 소일발로도 그냥 쫙 깔리거든요 헤어걸라트 정도는 그래서 음. 일단 상당히 만졌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삼면이블랙시티지를 발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브라운 소일과 이 녹색 파릇파릇한게아저 일정 좀, 좀, 좀 많이 놀랐어요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진짜 네. 네. 조명만 한번더 바꿔줘도 조명은 네. T5 조명으로 바꿀 겁니다 그거로만 바꿔줘도 또 훨씬 더 쨍한 느낌의 또 그렇게 수초도 파랗파랗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 수석이랑 유목이랑 이런 것도 붙이실 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상세하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음, 본드, 밑에가 모래죠, 모래.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유목, 돌인데요 일단, 그, 본드를 선택할 때는 저는, 이런거할 때는 록타이트 401 이라는 걸 씁니다. 돌길이 붙이는 작업이나 뭐, 해소락할 때는 이걸쓰는데 그건 좀더 셉니다. 네, 안 쓸게요. 이걸로 사용을 할 거고, 접착면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래 쓰는데요 가급적인 돌 모양이나 색, 돌과 색감이 비슷한 모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본딩을 할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자국이 남지 않나요? 뭐생물한테 해롭지 않나요? 하시는데 보통 이거 하시고 바로 물러실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신다면 충분히 보통 번장은 하루 정도 말리셔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서 뭐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되는데요. 너무 안 말리고 뭐한 시간 내에 바로 넣거나 하면 그 본드는 는 부분에 하얀 자국이 생겨요. 굉장히 범싫거든요 결국 떼지긴 하지만 나중에 마르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건뭐좀 깔끔하게 보시려면 저것을 하루 정도를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돌도 질감이 비슷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돌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많이 가요 비싼 거쓰시라할때 일단은 그 유목을 선택하실 때도요 두 개가 질감이 비슷한 종류의 유목을 쓰셔야 되는데 이 유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질감이 달라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구도대로 대충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저는 요게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고요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본드를 뿌려줘요 돌이랑 유목이랑 충분히 접합면이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톡톡 하면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접합 부위가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게 보기 싫으시거나 조금 더 강하게 붙여주실 때 이런 식으로 모래를 사용합니다 다시 펀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다 응용이에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 네. 주의하실 거라는 절대 실내가 막힌 공간에 타시면 응. 본드댄스 때문에 응. 죽습니다. 응. 네. 그래서 항상 환기를 쉽게 하시면서 저희는 환풍기 따로 있거든요. 응.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예쁜 유목이거든요. 이렇게 설용을 해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 지금 풍경석이라서 비슷한 색깔의 이 모래를 썼는데요. 만약에 이게 황호석이다. 그러면 황호석에 맞는 거뭐옐로우색이나뭐 이런 색깔 쓰시면 또공원이 많이 안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산석을 쓴다. 그러면 검은색에 이런 바닥재를 쓰시면 뭐 흑사 쓰셔도 돼요. 네. 쓰시면 이런 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돌, 돌이랑 유목 이런 거 붙여가는 거잘 보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너무 만족스럽고 예쁜데 네. 저 아마존 스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개인 저, 예. 음. 아마존 스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네. 잘 뽑혀요. 네. 사실 그 그쪽 부위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 그쪽 부위 에 오늘 아침에 왔을 때 뽑았는데 제가 심어준 거거든요. 아 이거요? 네. 혹시 이렇게 뽑히는 걸 감안해서 혹시 뭐 이게 있나 요 팁? 그거 왜요 제가 잘못 심은 겁니다. 아 잘못, 잘못 심은데요? 네, 네. 아잘안 네. 뽑혀요. 밑에 아, 꼬리가 진 예. 잘심으셔요잘안 뽑히고요 네. 네. 이게 또 완벽한 수중화 상태가 아닙니다 수중화가 완 완연, 완전히 되면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음, 음. 아니 이게 좀 많이 뽑혔던 저기 좀 많이 봤잖아요 이 음. 영화뿐만 아니라 그거는 저기 네, 저, 네. 저하고 저 볼까요? 네. 여기서 아마존들이 뽑혔던 이유는 네. 얘네 때문입니다 얘네 이 개호들이 네. 계속 바닥질을 먹고 뱉고 네. 먹고 뱉고 네. 하고 네. 산란을 하려고 그러면또 여기를 막 쳐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들려놓은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놓은 거 보면 에이. 돌로 옆을 다 막아놨어요 에이. 돌로 옆을 다 막아놨습니다 에이. 그래서 가끔적 뜨지 않도록 했는데도 뜨는 음... 거 다시 심어주죠 아,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일단은 뭐 완성됐으니까 먹이 한번 주고 자 여기 메인 오정은고세만이 레인보우랑 레드레인보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레드레인보우? 네 레드레인보우예요 새 새빨개 줄 거예요 아직 새끼라서 컷이 새빨개지 대빨기시, 새빨개지고요. 레드 레인보 그리고 크라운 어치 20마리 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얘 예, 먹이 한번 줘볼 텐데 제가 어. 타이오 사료 중에 뭐 다른 사료도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료가 이 구피 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이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가늘어서 작은 개체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아 그래요? 자, 어, 10분 만에 10분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만든 수초 어항인데요. 어, 이5 조명도 달고, 저, 저희가 완성품 되면 또한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에 대해서 세팅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 v 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